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 자,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고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딱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선생님이 이 원이라고 그냥 명칭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마그네슘, 12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두개 8개에서 여기에 전자가 마지막에 두개가 이렇게 있는 녀석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선생님이 E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더 전자를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적게 들까요? 자,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두 개, 여덟 개, 한 개가 있으면 하나를 어떻게든 버리고 싶어 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쉽게 줍니다. 쉽게 줘요. 자, 그 다음 얘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도 쉽게 줄 수는 있지만, 자, 근데 여기에서는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얘를 11개의, 뭐랄까요, 가려막기 효과를 제외하고, 11개의 양성자가 당기는 이런 힘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전자는 몇 개가 양성자? 10... 두 개가 당기는 힘으로 이렇게 느끼게 된다. 가려막기 효과를 제외한다면. 자, 그래서 11개의 양성자가 떼내는 것보다 12개의 양성자가 이렇게 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즉, 유효역전하가이 녀석이 더 크기 때문에 아, 마그네슘의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무엇이냐. 자, 중성상태의 물질에서 에너지를 가했을 때 양이온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즉 전자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내신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이게첫 번째 포인트예요. 기체 상태라는 거. 고체 액체 아니고요. 기체 상태로 만든 그런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번호 10번 네온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는 몇 개의 양성자가 당기는 거야? 10개의 양성자, 즉 가려막기 효과를 제외하면 10개의 양성자가 당기는 힘이죠. 얘는 11개가 당기고 얘는 12개가 당긴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랑 얘랑 비교해보면 얘는 이거 하나만 없으면 딱 좋아지는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딱두 개, 여덟 개 반응성이 없는 비열성 기체의 상태인데 여기서 전자를 하나 떼겠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서 억지로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떼려면 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를 말하는데 이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전자를 떼어내기 쉬워짐으로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특별한 말이 없다면 원자가 전자를 떼어내는데 원자과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이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떼는데 이 원이라면 여기 있는 전자, 얘를 떼지 않고 여기 있는 전자를 떼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는 쉽게 뗄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얘를 떼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유효액 전화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어, 가려막기 효과가 앞쪽은 더 작기 때문에 유효액 전화가 커서 더 안쪽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특별한 말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마디로 가장 불안정한 녀석을 떼는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